안녕하세요 호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 탑4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아파트 단지들이 탑4에 랭크되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보시죠 먼저 4위는 2044세대의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2009년에 준공된 아파트이며 건설사는 삼성물산입니다 간포동 1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3, 7, 9호선의 고속터미널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13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총 28개동으로 평형 구성은 26, 34, 44, 52, 62, 72, 81평형입니다. 학고는 자문초등학교이며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이른바 초품화 단지입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가는 26평은 25억 2 5 0 0만원 34평은 39억, 52평은 55억 9천만원, 62평은 60억, 72평은 71억 5천만원, 마지막으로 82평은 84억원에 거래되었네요.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 34평을 기준으로 37억부터 42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당가는 대략 1억 1,500만원입니다.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로서 2001년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2009년에 완공된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이제는 지은지 10년이 훌쩍 남은 아파트이지만 아직도 프리미엄 아파트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건폐율이 12%밖에 안돼서 건물 간격이 넓고 단지의 조경이 쾌적합니다. 단지 안에 무려 1000평이 넘는 대형 호수를 꾸며놓은 유일한 단지이며 심지어 용적률도 약간 여유가 있어서 향후 리모델링이 이루어져도 더욱 메리트가 있을 듯 합니다 물론 몇십년 걸리겠죠? 커뮤니티는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사우나 등에 더불어 수영장까지 있는데 2009년 당시만 해도 이 정도 커뮤니티 공간은 생소하고 매우 센세이션한 것이어서 10년은 앞서간 아파트 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3위는 2,990세대의 레미안 원밸리입니다 2023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이며 엄설사는 앞서 말한 레미안 퍼스티지와 같은 삼성물산입니다. 반포동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 지하철역은 9호선 신반포역과 3, 7, 9호선의 고속터미널역이 있습니다. 내지 면적은 약 12만 제곱미터이고 총 23개동으로 건축 예정입니다. 평형 구성은 펜트하우스를 제외하고 18평형부터 최대 95평형까지 존재합니다. 그중 34평형은 A타입부터 S타입 까지 무려 19개의 타입이 있습니다. 와 이정도면 너무 헷갈리겠는데요? 학구는 자문초등학교이고 바로 옆에 사립학교인 개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밖에 중고등학교는 신반포중학교 세화고, 세화여중 세화여고가 있습니다. 세금매매실거래가는 34평이 38억 7400만원으로 분양권 거래되었습니다. 일반 분양권은 전매 제한 단지로 전매 제한 종료 이후 거래가 가능합니다.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34평이 42억 정도입니다. 평당 1억 2천만원이네요. 신반포아파트 3차, 23차, 반포경남아파트, 반포우정에셰르, 경남 상가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참고로 우정에셰르는 2005년에 준공되었는데 이례적으로 통합재건축에 편입되어 지어진지 불과 14년 만에 철거되었습니다. 2018년에 모든 주민들이 이주한 후 공사가 시작되어 2009년에 철거 작업이 완료되고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01년 6월에 분양을 진행했는데 1순위 천약 평균 경쟁률이 무려 161대 1 기록하면서 역대급 로또 분양 단지임을 증명했습니다. 커뮤니티에는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태어난 한강뷰를 자랑하고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슬리퍼 상권이라 최고의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2위는 3410세대의 반포자입니다 2009년에 준공되었으며 건설사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GS건설입니다. 반포동 20-4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7호선 반포역과 9호선 사평역이 바로 붙어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194,000제곱미터이고 총 44개동이네요. 평형 구성은 25, 35, 50, 60, 70, 80, 90평형으로 25평형부터 90평형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학부는 원촌초등학교, 원촌중학교가 단지 안에 완벽히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 매매실거래가는 25평이 28억 2천만원, 35평이 39억원에 거래되었고 대형평수인 60평이 57억, 80평이 70여억에 거래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35평형이 35억에서 41억에 형성되어 평당 1억 1천만원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반포주공 3단지를 GS건설이 재건축한 아파트 단지이며 압구정 현대, 대치 음마 아파트와 함께 강남권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 하나입니다. 단지가 크고 조경이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상으로는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와 조경로가 잘 되어 있어서 외부인이 종종 단지 안으로 소풍을 와서 이쯤민들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네요 반포자이의 커뮤니티인 자이안센터는 국내 최대 수준의 크기로 헬스장,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것이 장점인데 경부고속도로의 잠원IC와 반포IC가 가까이에 있고 지하철역도 두개 역이나 붙어 있으며 3면이 대로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통 팔달 최고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대망의 1위는 무려 3 5 9 0세대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중공연도는 1973년도이며 건설사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이죠. 반포동 112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9호선 9반포역과 4호선 동장역에 인접해 있고 대지면적 34만 제곱미터의 대단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총 99개 동으로 평형 구성은 22, 32, 41, 62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구는 서울 반포초등학교이며 명문학교인 반포중, 세화고, 세화여중, 세화여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최근 매매실 거래가는 22평은 29억 5천만원, 41평은 59억원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역시 반포대장 아파트답습니다.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 22평은 29억부터 39억대, 32평은 54억부터 60억대이고 마지막으로 41평은 65억부터 73억대입니다. 대략 32평형 기준으로 평당 1억 7천만원입니다. 1973년 대한주택공사가 반포동의 남서울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공급한 거대 아파트 단지인데요. 반포조공 1단지보다 5,6년은 나중에 지어진 반포조공 2,3단지는 이미 2000년대 후반에 레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로 재건축됐지만 반포주공 1단지만 10년이 넘도록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1,2,4주구가 DH클래스트로 3주구는 프레스티지 바이레미안이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26년에 준공예정인 DH클래스트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무려 5,256세대에 49개동으로 구성되고 주차대수는 13,530대이며 단지 내 오페라 극장, 수영장 등의 편의시설을 넣는다고 하기 때문이죠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도 설명을 빠뜨리면서 하겠죠 2025년에 준공 예정이며 2 0 9 1세대의 17개동으로 구성되고 최대 35층으로 건축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재건축 입찰 당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치열한 접전 끝에 69표차 단 4% 차이로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DH 클래스트의 명성에 상대적으로 이슈가 덜된 느낌이지만 1년 먼저 준공되기 때문에 곧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서초구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4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